제발 어떤 종교의 희생이 되지 마십시오, 종교.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보면 사냥꾼한테 걸린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수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제일 제발 종교라는 것은 어떤 행복을 추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고, 안심을 시켜주는데, 종교에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맹물같이 삽시다. 그래 콜라 사이다 같은 건 잠깐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맹물을 항상 마셔도 우리가 그냥 질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맹물처럼 좋은, 음, 정말 좀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진짜 목말라서한번 목말랐을 때그 물의 고마움을 알고 사셔보십시오. 얼마나 부시 물이라는 게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까? 내 거울을 봤을 때, 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그대로 했던 행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 오늘의 모습이? 앞으로 또 미래에 또 나의 빛 보이, 보여질 또거울이란건 어떤 거울일까? 좋으나 싫으나 또이 얼굴에서 또 변화될 모습 아니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 두려워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하는 거야 말라 우리 가장 큰 행복 아닐까, 진짜? 그래서,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면은, 변하는 진리를 우리 인정하자. 세상 살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만 가지고, 정말 뭐라 그럴까, 진짜, 딱 고집한다 하면 그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웃음> 세상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면 변하는 진리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똑같이, 그 뭐랄까, 교도소 딱 출강할 때두 사람이, 한 사람은 높은 담벼락을 생각하면서, 아저 지긋지긋한 담벼락을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그 나오면서도 푸른 하늘 바라보고, 야, 좀 이제 밤하늘, 제대로 볼수 있겠구나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더라고. 똑같은, 출강하는 것은 똑같이 마찬가지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더라고. 이 마음의 자체가. 예를 든다면은, 음악하는 사람한테 청각이라는 것이 마비된다면, 어, 어떻게 될까? 가장 큰 불행, 불행한 거 아닐까?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베토벤은, 청각이 나중에 거의 다 규모 걸려서 마비됐지만, 베토벤의 말로 말년에 최고의 우리 정말 참, 음악에 정말, 그, 뭐라 그럴까, 불멸의 그런 걸다찾고온 사람 아닐까? 그러 가장 역정이었지만 가장 큰거 아닐까? 밀토이라는 신라곤을 진 사람은 눈이 장림이었기 때문에, 장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라곤이라는 그런 그 우리가 큰 명절을 남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살면서 가장 보면은 또,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현재 바라보이는 거, 여름이 좀 조금 전에 덥다고 하지만, 풀은 나무도 보고, 백일랑 꽃도 볼수 있고, 밤에 야간 조명도 볼수 있지만, 장님들은 안테는한 번, 단한 번, 단 1초라도 좋으니까, 어? 밤하늘에 별한번 바라보고, 그 정말 참 조명 한 번이라도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온이 없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자기 가진 것에 행복을 못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갖다가 항상 무시해버리고, 10%의 불행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불행하다. 그래서 불교에 무슨 말이 있느냐 눈은 이렇게 가로로 잘 누여져 있고 코는 세로로 있다 이게 아주 말은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코가 만약에 가로로 누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음> 눈이 세로로 생겼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 되겠습니까 가장 평범한 것가가가 가장, 가장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가장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거 이것만 해도 우리한테 얼마만큼 큰 행복이냐 감사합니다